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형통한 날이 있고, 권고한 날이 있다. 두 가지 날이 이것이 병행에 간다. 병행에. 같이 간다는 것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그 반대로, 괴롭고 슬프고 마음이 쓰리고 병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부한다. 이두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저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 데서 자네들된다 보면 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목회 현장에는 목회에서도 말썽도 교인들이 있어서 목사를 괴롭힌 사람도 있고 항상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하나님은 목사님 죄를 제외가 모든 사람에게 병행하 막아있었다.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는 이두 가지 방법 이렇게 해서 잘 나갈 때에 형태하고 만사가 잘될때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이겨버리지 않도록 내 일을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왜이두 가지를 변경하느냐. 자만의 바치 않고 항상 겸손하게 주어진 일터에서 그날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두 가지 큰 원리를 가지고 형통함과 복된 날과 기쁜 날, 감사하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공부한 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일 이리 향수, 추이 답답하고 나만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나. 성들은 다잘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보름을 당하지? 하나님 이사랑해 계시는가?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두 가지 성리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은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잘 때는 형통한 날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권고한 날에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권한이 나에게 유희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권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권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 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생 100세 시대를 노래하는 오늘 시대에 사람들은 33년을 준비하고 34년을 일하고 34년을 그때 후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이제3기에도달해 있는 사다 3개. 그때 후에 이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라는 시간만큼 길다는 것입니다. 33년, 33년, 99세잖아요. 엑스트라 1년에 100cm 는데이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상당히 내가 과거에 목회를 잘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좀 어려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는 목회를 잘했는데 오늘 좀 편안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과 공고는 끝에 이후도 병행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를 거만해도 안 되고 절망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무엇이냐 만사가 형통하기를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을 말합니 모든 일이 잘된다. 그에 가는 것이 잘되고 일을 추진하는그 일이 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말 모든 것이 잘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것에만 추한 것이 아니다. 아름답다. 이게 세상만로 하면 복지와 번역을 말합 한국은 복지를 많이 받는다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가난한 사람들 복지. 이 복지를 많이 해요. 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후회한다 복지가 안 되면 굶어 죽어도 모르겠다 하는 나라는, 백성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또 그럴 때 그것은 국가가 번영을 해요. 번영을 해요. 이형통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우리가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장은 형통이라 겸으로는 투호라고 합니다. 투호 다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정통한 나를 주시는 하나님, 만사가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거짓말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착취해가지고라도, 잘되는 것이 정통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보면, 멸망 직전에 가는 불통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대통령을 하고도 가보고 가야 돼. 여러분, 아들로 오면은, 어, 대통령이 되거라 장군, 되더라다 그러지 않아요? 너는 감옥가거라그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 다하 왜? 대통령 되거라못 나가고 가더요 그러나 대통령 되실 테라. 목사가 제일 좋더라. 형통한 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럴 때에 우리는 뭘 해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잘난 것에 꺾이고 어, 남들을 무시하고 갈고 얕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다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경은 말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제 1의 목적 아제일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제 2제 3은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 죽는 것이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을 받으세요. 점심 먹을 때 기도하지만 찬양을 받으세요. 항상 찬양이세요. 나는 찬양이 어, 상당히 좋아요. 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해요. 차량 왜? 경통한 날에는 자량을 해라. 날마다 자량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한 날이 죽을 때가지 없을지도 모르거야 불평불만, 짜증이 런 사람들에게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기 때문에 공부한 다이 오는 것입니다. 원인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good 하나님께 감사해. m a g o 똑 d child, I am a good child, I am 잘 되면 o d child, I am a good child, I am a good child, I am a good child, I am a 남자는 되었어. 떻게 t the Hananima, Hananima, Hananima, Hananima, Hananima, Hananima, h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그시간 시간들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우 n 는성 i m 삶을 살수 있을까? m a 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m 다 h 세기 a n i 장 a h a 보면은. 여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니 요셉의 한 모든 일들이 항상 통통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인마루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묻지 하나님 나와 함께해야 돼. 설교를 하느냐 자물자나 일을 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 하는 게잘못됩니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말씀드린 것안 믿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설교는 아직 있지를 아멘에게 불행하는 거예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본사가 형과 하게 된다. 우리 남은 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번째는 이게 어떻게 평소에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되요 제대로 되는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내가 신천하지 않으면은 그건 잘못되요 바울이 나를 본받을 한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과 같이 살아가야 돼 항상 사랑을 전개하면서 나 위로한다든지 항상 평화를 전, 전하면서 전쟁을 도와 암살을 외치면서도 항상 불편하고 돌아다니든지 이렇게 보면 신당히반찬게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좌라나 무릎으로 침치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형통의 비기이라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죠. 말씀 중심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천년된 말씀이나 오늘 시험나이말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만은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삼키돌로가 새로운 개시받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영원 불변의 말씀을 하는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전해도 저는 다못 전한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커교에다제설교재고 봄을 다 잡았죠. 그 내용은 왜 그러냐. 중복설교를 안 하려고. 중복설교. 설계. 오늘 설교는 제 처음 하는 설교, 제 나무. 중복설교. 신금6 6분이 설교자, 설교게 너무 많은데, 죽을 때까지 다 못하는데, 그때부터 다 못했는데, 뭐, 다른 거, 새가하지 뭐, 허버 뭐 옛날 거, 뭐, 자꾸. 허무 부실보다 새로부보더아보다 떨어지는 보다새더 좋잖아요. 항상 새가, 새가. 새로운 생명의 양식공해그 다음에는 누가 행동하냐은퇴 하는 말이 우리는 교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는행동하리성이그게말거든요편 예루살렘은 성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파라게 시작이 에요 많은 청년들이 한국, 한국으로 교회를 잘안 하는 것다왜 그럴까? 부모들이 교회를 신하니까 자네들이 안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어느 정도 교회 중심으로 잘살아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거 볼 텐데, 난 세상을 자꾸 보고, 세상 출세기를 바라고, 돈을 바라고, 보 명예를 바라고, 권력을 바라고 보 살아가니까 자녀들이 크면은 세상으로 나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참 형통이 비 게, 우리 교회를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거예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거예요. 만세 후에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흔들리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통 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수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도 영원한 기억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권고한 나를 생각해 항상 통통만 하면 좋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생한 사람, 목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실망, 시리에 빠진 데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기억그 그래,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잡고는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담아질 서 만난 자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거니요 그래서 180도 전원에서 그리스도로의 전생계를 토탈 기모션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데도 자꾸 마음에서 뜨기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오지 않는 걸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만이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늘 믿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고 하나를 주신 원고 하나. 뭔가 고통하고 번민하고. 한란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고속성전을 한 나라,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권력을 참 유일한 나라라고 많이 자부를 하는데, 오늘 한국은 자살 수가생계 일이에요. 왜그렇습니까 67달러 GMP가 3만 달러로 올라갔는데, 왜 그렇게 자살을 봐야지 옛날에는 50, 50달러 가지고도 저는 잘 살았는데 감사하게 살았는데 왜 3만달러씩 자살이 게 많이 합니까? 오늘 우리는 공부한 날이 올때잘 생각해요. 언제 한국에도 공부한 날이 한국 전체에 이말할지 모르고 미국은 세계 100목까지만 언제 미국에도 공부한 날이 이럴지 모르는 것이죠 공부한 날은 뭐어보가뭔가이스톱에 뭔가, 뭔가. 아, 아주 나쁘다 좋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 이것은 상당히 악한 일이다 성과 악이 투자하는 세상에서 상당히 악으로 지구적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소년들이범죄에기도 하고 지능인들이 지능적으로 권력을 발치하고 부패를 해나가요 토탈 부패비 전적인 부패라 우리 가게좀 됐어요 중생 한 사람도 그런자가 있다는 거죠. 슬픔이 오면 많은 사람에 있어서 원망하고 인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날을 반드시 형성하는 날다 하는 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날에 우리가 말하면 까불면 안 된다고요. 교만해도 안 된다는 것이, 짤란전에도안 된다는 것이죠. 젤라나 모습을 꼬이고 살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대가 분명히 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보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도와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사는 자를 반대로 사는 자 도와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저런 것들도 됩 허물은 덮어주라고 자꾸 상대방하고 화내는 사람이다 비석형적인 사람을 사는 거 아니에요? 실수는 감춰줘야 되는데 자꾸 해, 저 사람을 잘못야 되는데 뭐에 까발리 떨어져야 도라 부족한 것은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는 것보다는 부족한 사람에게 발칙을 자요더부자하 되고 가난한 자에한 마리 인양을 뺏어 먹어야 돼 지켜야 할 비밀이 있으면 그걸 잘 지켜줘야 되는데 자꾸 공개해버려. 상대방의 장점은 우리가 살려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장점이 자꾸 무시해버려. 지만 잡아버 이런 것들이 각각 이 삶을 보면은 성경원로 상당히 멀어가는 삶을 내 자신이 삶을 따로 발견하면, 아, 내가 원 성령보다 악을 따로. 그런 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한 나라는생각 말씀을 전가하고 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놀래치지만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까고 있는지를 내가 담당하여 거인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본반세우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 우리는 내 자신이 과아야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살까봐요 그 날마다 우리는 성화된 단계로 성화되는 가정으로 내실 성화시켜 나가요.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완전 성결이다. 내게 죄가 하나도 없다. 털끝만도 없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장안에 빠지는 그때부터 무엇인 극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이두 가지 인류 선지의 방법을 성경에 가지고 형통한 날과 공부한 날에 대해서 말았습니다 우리 형 토한 날에도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공부한 날에도 도 절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보며 소망 중에 먼저 보다가 그 일을 그 의를 생각하며 앞으로 달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아. 여러분 그때 후에삶이 하나님 앞에 도 필라델피아에 살아가는 모든 젊은 우리 꿈의 목사님들에게 오늘 모이는 그런 은퇴 목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에 축원합니다.